안녕하세요 철원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 39조 조합원의 자격 1항 1호 2호 3호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어, 재개발, 재개발 우리가 뭐 이렇게 투자 그걸로 굉장히 변호도 하고 많이 찾고도 계시고 공부도 하고 계시지만 그중에 가장 자격이 되는 것은 조합원의 자격이 되는 물건을 우리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 여기서 이 법에서 말하는 이 조합원의 자격 토지 등 소유자이면 다 원래는 조합원인데 어, 여기서 어, 조합원 이꼴 그 무조건 분양을 받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조합원 숫자는 예를 들어서 대표 한 명이 조합원이 어, 되기도 하지만 어, 그, 그 해당 번지에 분양권은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세 명이 각각 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 예를 들면 뭐 어, 토지를 세 사람이 그 건축법 39조 뭐 면적 그 요건을 60 이상을 부산 같은 경우에 충족을 해서 토지를 들고 있을 경우에 분양 자격은 각각 있습니다. 그죠? 런데 어, 조합원은, 어, 거기를 대표하는 한 분이 조합원인 거예요. 어, 조합원 숫자와, 그러면그 조합원은 뭐 언제 필요하냐? 그러면 각종 뭐 건의를 한다든지 뭐 총회를 한다든지, 어, 뭐, 정족수가, 어 몇명 이렇게 확정을 할 그런 수치를 카운트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조합원의 숫자고요 어, 그런 건 공유나 어떤 이런 거는 한 명만 조합원에 이제 그게 숫자가 카운트가 되죠. 그렇지만 분양 자격은 요건이 되면 각각 다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상권자는 조합원이지만 또 분양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 조합원이기는 해도 또 공유지분을 가지신 분들은 분양자격은 다 있지만 전부 다 조합원인 건 아니거든요. 대표한 분만 조합원이 것도 자격이 있지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많이 또 헷갈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법조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번은 오늘 기초지만 한번 짚어둘까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고 헷갈려 하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질문 들어오는 거 요약을 해드리면 소장님 집을 갑이라는 사람이 ABC 세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조합 설립 설립인가 전에만 어, 요거를 B와 C를 각각 뭐 D와 뭐 E한테 팔면 요거는 자격이 A, B, A, D, E가 다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건 다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전까지 이거 매수를 하면. 그러니까 빌라 뭐 A, A, A호, B호, C호라고 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합 설립인가가 기준일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다르게, 어, 갑이라는 분이 집을 팔려고 해요. 근데 위에 주택은, 뭐, 얼한테 팔고, 밑에 토지는 A와 B한테 팔려고 해요. 갑이 한 사람이 가진 집한 채입니다. 집한 채. 어, 이렇게 공유로 막 나눌 경우에는, 이거는 조합 설립인가 기준일이 아니고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에요. 권리 산정 기준일은 각 시마다 도마다 이게 다 다르겠죠? 어, 대부분의 그, 시와 도들은 대부분은 구역 지정일이 기준일입니다. 구역 지정일이.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꿨어요. 권리 산정 기준일. 요 자체를 어디로 바꿨냐면 이게 2020년 9월 14일날 그때 이제 그 부산시 그쪽에 공남 공고가 떴었고요. 간부에 공남 공고가 떴는데, 어, 이게 어, 재개발을 위한, 개발 방식이 바뀐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관에서 구역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비구역도 지정을 하고, 예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이제 재개발구역으로 어, 선정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은 이제 안 쓰고요.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어, 자기들 동네에 재개발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을 하고 해달라 하는 곳부터 이제, 어, 그 개발을 해주는 게더 합당하다 싶어서, 주민들이, 어, 우리가 재개발 구역으로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지정을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걸 미리 검토해 봐주세요. 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이제 신청하는 그 동의서들을 걷어서 그게 이제 주거 정비 지수가 있어요. 그 요건을 충족하는 동의율이나 노후도나 호수밀도나 뭐 전체 구역 면적이나 이거 기본 요건이 되는 경우에 그걸 충족해서 올려주면 재개발 구역 이제 그거를 할수 있도록. 어, 해주는 게 사전타당성 검토신청 그 결과를 통지를 해주는 그날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제 구청으로 어, 통지해주는 그날이 권리산정기준일이에요 부산은 그거는 아까처럼 집한 채를 뭐 여러 채로 어, 공유로 나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권리산정기준일이 기준일이 되고요 어, 그렇지만 원래 값이 단독주택 한 채, 그 다음에 빌라 조그만 거한 채, 그뭐 원룸 하나 이렇게 갖고 있었다. 요거는 <웃음> 조합 설립 인가전까지요거는 처분을 다 하면 분양 자격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막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시거든요. 금방 그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합원의 자격 39조 도정법입니다. 도정법은 이게 2018년 2월 9일 날 전국적으로 전면 개정이 됐었습니다. 전면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부산시는 이 도정법 소례를 2018년 7월 11일 날 법이 2018년 2월 9일 날 전면 개정이 되다 보니까 도성법이 부산시는 도정법 소례를 이때 전면 개정을 했었어요. 이렇게 어, 돼 있습니다 날짜가 어, 그렇게 돼 있는 그 기준에 요걸 머리에 넣어두시고요 어, 여기 1항, 1호, 2호, 3호를 보면 그럼 1항은 도대체 뭐를 정해놨냐 1항은 전국적으로 공통조항입니다 어, 여기 보면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등,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에요. 조합원 이꼴 분양 자격 그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합원 100명인데 분양은 300개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분양 신청 자격이 되는 거는. 그렇게 하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대표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대요. 이유권은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그냥 안 읽겠습니다. 대표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보는데 여기에 1호는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냐 했더니 공유에 대한 걸 정리해놨습니다. 여러 명이 공유한 거 대표 한 명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2호는 세대를 정리해놨습니다. 한세대에 여러 명이 너도 나도 가서있다그 대표 한 개라 소리예요. 그러면 3항은 아까 어 하나를 어 여러 명이 조합설립 후에 한 개를 여러 명한테 팔았어요. 여러 개로 이제 나눠졌죠. 조합설립 후에 아까 A를 가나다한테 단독 연립뭐 원룸을 주주주주 팔았어요. 이것도 그냥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데 조합설립 인가 후에 이렇게 나눈 거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 명이 여러 명이 가진 거조합설립 인가 후에 하면 한 개입니다. 한개 대표 한 명. 그 결론 조합설립 인가 전이면. 다 나온다 소리에요. 조합 설립 인과 전이면. 이해되시죠? 어, 공유는 아까 부산은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권리 산정 기준일 그 다음에 아까 독립된 오늘 제가 이거 올려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는거는 2호의 내용에 보시면 좀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1호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아까 요거는 대표 한 명이랬습니다. 대표 한, 한 명입니다. 여러 명의 공유로 속하는 때 지상권이 여름에 공유에 속하는 때 하나입니다. 하나. 다만 단서가 붙겠죠. 어요 1호에 대한 단서는 부산시 조례에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어권리 전정 기준일 이전에 총 면적이 60 이상으로 어 이렇게 그뭐공유를 갖고 있는 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가 자격이 다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돼 있고요. 조례까지 다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호에 보시면요 여러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할 때이 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서울에 예를 들어 엄마랑 그 다음에 어, 뭐 대학생 스무 살 딸이 같이가 있어요 어, 부산에 어, 아빠랑 그 다음에 군대가 있는 스물한 살 아들이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요렇게돼 있습니다. 한 집에 구성이. 이럴 경우에 주민등록이 같이 안돼 있죠. 엄마 아빠는 주민등록이 같이 안돼 있어도 요럴 경우에는 한 세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울에 있는 딸 스무 살인데요 17살로 한번 해볼까요. 고등학교를 뭐 서울에 가 있다고 라 합시다. 19세 미만 이렇게 그 자녀는 주소가 이렇게 따로 가 있어도 이거는 그냥 한 세대입니다. 집계비속은 주민등록이 따로 가 있어도 한 세대로 봅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거한 세대로 보며 돼있죠 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은 한 세대로 보며 주소가 다른 데가 있어도 한 세대고요. 그 다음에 한 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집이 있는데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어,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후, 후에요. 후 <웃음> 주민등록 같이 돼 있다가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렇게 있다가, 아빠 따로, 엄마 따로, 딸 따로, 아들 따로 갔다. 만약에 분양권은 네 개를 가지고 있다가, 어, 이럴 때, 다 각각 나가도 그냥, 어, 동일 세대로 보는데, 다만,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외적으로 봐주는 게, 어, 이혼, 부부지만 이혼수료에 도장을 찍고 나갔다. 그러면 각각 인정을 해준대요. 분양 자격을 각각 그 다음에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아들, 딸이 주소를 다 따로따로 나갔지만 딸도 20살, 그만 아들도 뭐한 21살 됐다 이러면 이거 분가만 해가 가면 아들, 딸은 다 인정을 해준다 소리입니다 이게 분가를 제외하고는 한 세대로 본다 했으니까 연한 부부, 만 19세 이상의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어 나가서 살고 주소도 실제로 독립을 하고, 어, 이럴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봐주는데, 이럴 때요 문항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소장님, 자녀가 뭐, 22살인데요. 대학생입니다, 아직. 당연히 소득이 없습니다. 어, 근데 자녀 명의로 정렬을 하나를 해놨습니다. 재건축, 그, 뭐, 예를 들어, 동일 지역에, 재개발 지역에, 재건축 말고 재개발을 할게요. 어, 재개발 지역에, 딸내미 앞에 그냥 조그만한 연립을 하나를 정렬을 해놨습니다. 근데 소득이 없는데 어, 이거 인정해줍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게 소득이 있을 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이 법조문에. 그런 문구 없습니다. 그죠? 그냥 만 19세 이상이고 실제적으로 주소를 독립을 하고 주민등록도 달리하고 그죠? 세대별 주민등록도 달리하고 실제로 거주지를 분가한 경우에 한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요 자녀가 뭐 이럴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봐준답니다. 뭐 대학생이지만 뭐꼭 소득을 뭐 가지고 있어야 인정해준다 이런 말 없죠. 분가만 하면 됩니다. 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요, 여기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 호는 뭐냐면 조합설립인가후 후죠 후. 후라하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이렇게 하는 건 된다 소리겠죠.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갑이라는 어르신이 ABC한테 빌라단체 가있다가 팔고 뭐 원룸 단체가 있다가 팔고 단독주택도 한채가있다 팔았어요. 어뭐 이럴 경우에 한 사람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뭐 이거를 샀을 경우에 이거는 다 합해가지고 그냥 조합 자격 한 개입니다. 한개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언제 산것부터에 조합 설립인가 후에 산게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장님, 집두채 가져있는데요. 아, 이거 언제까지 팔면 조합 자격 인정됩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전화로도. 소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저한테 직접 파가스를한통 사들고 찾아오셔갖고이 질문을 하고 가셨던 소장님도 계세요. 어, 여기 대현동에 인거네. <웃음> 그냥 오셔도 되는데 그렇게 뭘 사들고 오셨던 분 소장님 계십니다. 어, 정리를 해드리면요. 온전한 집이었다. 그냥 빌라를 그냥 판다. 세체 가져있다. 이거는 조합 설립 전까지 처분하면 자격 다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빌라가 아니고 단독주택을 하나의 집을 이렇게 공유지분으로 막 나누었어요. 이거는 언제까지에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이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이렇게 집과 그 주택과 토지가 분리된다든지 공유 지분으로 뭐 이렇게 그 사격이 안 되는 것을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만 어떻게 한다든지 공유로 나눈 것은 안 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부산 같으면 건축법 39조 거기 보면 60제곱미터라고 돼 있습니다. 대지는. 근데 이제 뭐 어, 상업지역이 많아서 주복이 들어서는 자리들 있죠. 예를 들어 문현 1구역이라든지 이런 곳. 그런데는 촉진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상업지역이. 그거는 150제곱미터 이상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이렇게 면적이 충족돼 있으면 다 나옵니다. 요 면적이. 그요 면적이 그대로 이제 뭐성계된행 권리산정 전에 요건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 하여튼, 기준 일이 권리산정 기준 일입니다이렇게돼 있고, 각각 집 A, B, C, D, 완성된 집을 그대로 넘어가는 거는 조합 설립 전까지 처분을 하면 됩니다. 어, 도정법이라는 게, 처음에는 기본 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놓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 나면 세부적으로 똑같은 조문을 봤는데, 아까처럼 1호, 2호, 3호는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자격이 되고 어떻게 하면 자격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여러 개를 뭐 분양 자격을 살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다가 바보처럼 여러 개 들고 한 채만 받는 것밖에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최대 원 플러스 원 정도까지 그래서 법은 꼼꼼히 이 조문은 여러 번 정도를 한번 하시고요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사실은 돈이 보이는 그런 조문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한번 더 짚으면요 세개발 어, 지역 안에서 만 19세 이상의 자녀가 동일 세대로 있다가 성녀를 어, 한 후에 조합 자격을 다 살리려고 하면 이 자녀는 그냥 세대 분리하고 실제로 나가 살고 소득 상관없이 그리고 이건 언제까지 그러면 아까 소장님 뭐한한 한 분이 여러 채가져 있다가 팔고 하는 거는 소합설립 전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집과 토지가 나누고 이런 거는 어,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해야 에 되는데요 한 세대에 이렇게 어, 자녀가 같이 있다가 어, 똑같이 가서 있다가 독립하는 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또 이게 숙제죠 이거는 예, 언제까지 하는 말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그 이런 경우에는. 어, 그겁니다 기준이 부산시 조례가 에 보면 이거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법만 짚어드려서 그러는데 어, 이거는 조합원분양평형신청하는 날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독립하면 분양신청하는데 문제없이 가능한 거예요 분양관리처분계획기준일까지거든요 어, 그게 곧 어, 분양신청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짧은 조문이지만 많은 걸 정리해 드렸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잘 숙지하셨다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신다 하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놔 주시고요. 구독을 해놓으시면 어, 그래도 재개발에 대한 정보를 나름 법 조문에 근거해서 조금 깊이 있는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재미로 뭐제그 유튜브를 구독하는 그런 그 유튜버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만 들으시면 조금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만 하고 나시는 유튜버는 개그맨이 뭐 운영하고 이런 유튜브를 찾아가셔야 되겠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움 될 거예요. 구독 눌러주시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한테도 도움 많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